안녕하세요 루이 오빠의 아크릴 이야기 입니다 아크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오늘은 유튜브 조명박스를 만들 거예요 유튜브 조명박스라고 하면 이렇게 로고를 뒷면에서 조명을 쏴서 예쁘게 설치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 거예요 이제 이 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아크릴 박스를 만들 거에요 그치면 측면. 그쪽 지면이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핸드이에요 구멍이 뚫려있는 이유는 나사로 고정을 했다가 수리를 위해서 나사를 풀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런 가공들은 다 전문 가공집에서 가공을 해야 돼요 레이저 가공기로 구멍을 뚫었어요 위치랑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요렇게 따내는 것도 CNC 내지는 레이저 가공기에서만 이렇게 사각을 따낼 수가 있어요 근데 CNC보다는 레이저가 이제 딱 따내고 나서도 측면에 광택이 나기 때문에 레이저로 가공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로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판을 레이저 가공을 해서 로고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아크릴 전문점에 의뢰를 하시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크릴을 접착하고 할 때는 아크릴 접착제를 써요. 그리고 보통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앞뒤로 보호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뜯어주셔야 돼요. 위아래의 판으로 들어갈 아크릴도 고지를 뜨는데요. 반대쪽도 뜯어야 돼요. 자, 접착을 하는 방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본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먼저 표면에다가 접착제를 바르고 접착하고 싶은 것끼리 이렇게 부착을 하잖아요. 근데 아크릴은 그렇지 않아요. 아크릴은 먼저 부착할 면과 부착할 면을 서로 만나게 해 놓고 칸이 휘었네요 이렇게 만나게 해 놓고 아크릴 접착제를 이렇게 액상 타입으로 아크릴집 같은 데서 판매를 해요 문구점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크릴 접착제를 많이 흘리세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 선을 잘못 맞추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맞았지만 이쪽은 안 맞았죠? 이 부분은 지금 판 자체가 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 있어서 이걸 한 번에 부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쪽을 먼저 붙여 놓고 여기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먼저 붙여 볼게요 아크릴 치수 부분은 보통 이제 가공집에 주문을 하실 때 어떤 박스 전체적인 외곽 사이즈를 알려주시면 전문 기사분들이 판을 어떻게 자르면 되는지 다 계산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크릴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두께를 뺀, 뺀 사이즈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면 같은 경우는 아크릴 5mm 짜리거든요. 얘가 5mm 두께만큼 양쪽으로 빼주신 사이즈를 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이렇게 세워서 아크릴 접착제를 쭉 쏘시고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줘야 돼요. 제가 동영상이 처음이라 조금 화면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쪽 부분은 깔끔하게 부착이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착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피어서 부착하지 못한 부분 있죠? 여기 여기를 살짝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맞춰서 손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아크릴 접착제를 다시 쭉 써줘요 아크릴 접착제 사용법이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많이 망쳤죠? 그리고 아크릴에도 종류가 좀 있어서 그 아크릴의 종류에 따라 접착하는 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아크릴 접착제가 몸에 좋은 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크릴 접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업하시는 분들께 맡기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몸에 안 좋으면서 왜 하느냐 자 측면을 다시 부착을 하고요 보통 박스를 만들면 요 박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총 6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6면만 붙이면 박스가 안들어지죠 물론 맨 마지막 부분은 접착하지 않을거예요맨 마지막 부분은 나사로 고정한다고 했죠 자 얘도 많이 휘었네요 보통 아크릴이 휘는 이유는요 보지 때문에도 휘고요 보지 말고 이제 열에 의해서도 아크릴은 휘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아크릴이 휘고요 지금 보시면 살짝 살짝 치수가 남죠 이거는 제가 갈아낼 거예요 갈아내는 과정을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크릴 재료라든가 가공하는 방법 등을 같이 이렇게 동영상에 올릴지 아니면 이렇게 조립하는 정도 그래서 완성품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정도를 하는 것으로 동영상을 마칠지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물론 구독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당연히 찍겠죠? 근데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으시고요 <웃음> 그리고 기술적으로 동영상을 잘 찍는 방법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착하는 게잘 보여야 되는데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조명도 좀더 밝게 한번 준비를 해 볼게요 까마니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우선은 이렇게 아크릴 박스가 만들어졌죠 짜잔 그후 반투명 아크릴을 속에다 넣을거요 고장은 돼요 이때 너무 많이 아크릴 접착제를 쏘면요 밖으로 다 삐져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저도 좀 많이 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보이, 보이시죠? 까맣게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접착제가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마를 때까지 잘 두셔야 돼요 아크릴 접착제를 사용하실 때는요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망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급하게 만들긴 했어요 왜냐면 동영상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얘를 고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고정 안되겠죠 이 부분은 여기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요. 고정을 할 거예요. 총 6군데 고정을 해서 이 판이 속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줄 거고요. 나사로 고정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부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크릴 표면을 가공을 한번 다 끝내고 난 후에 이것을 부착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게 부착되고 나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제는 제일 재밌어 보이는 로고 부착이에요. 자, 로고 부착은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온 이유가 이 판이 있으면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 혹시라도 아크릴, 아크릴 입체 글자를 업체에 다 주문하실 때는요. 이렇게 아크릴 도안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크릴을 그 형태 그대로 레이저를 따서 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글자를 한자 한자 끼워 넣으면 쉽게 간격을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아크릴은 항상 보호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지를 끼으세요 그러면 광택이 나요. 그리고 뒷면은 이제 양면 테이프를 해 놓기 때문에 바로 그냥 부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플레이 버튼 했으니까 이제부터. 자 이제 로고 작업이 끝났어요 요 틀을 빼시면 짜잔 글자가 고정이 됐어요 어때요? 이 안에 조명이 들어가면 예쁘겠죠? 짜잔! 보시면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모서리마다 가공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광택이 나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포맥스를 안쪽에 부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포맥스를 부착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포맥스 부착을 할 때는 지금 구멍이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간격을 띄울 수 있는 틀을 하나 만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돼요 이렇서자이렇게 해서, 그 해서 뒷판 막을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조명을 넣어야 되잖아요. 조명은 어디에 부착이 되느냐? 바로 이뒷판에 이쪽 면에 조명을 부착할 을거예요 조명은 3구 모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제가 쓰는 제품은 s s 라이트라는 업체의 3구 모듈이에요. 총 6개를 배치를 할생각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조금 비좁겠네요. 그리고, 남는 LED는 잘라 버리면 돼요 부착은 간단해요 부착은 뒷면에 양면 테이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뜯고 부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어댑터 잭 전선을 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오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혹시라도 이쪽에 붙이면 선이 길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간격은 대강 띄우면 되고요. 양면 테이프가 되어 있으니 이제 장만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고른 간격으로 부착을 하면 데요세개씩이니까요 느낌이 될것 같아요. 그죠 제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안경이나 이런 게 조금 삐뚤어지더라도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전선들은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요, 당연히 밑틀 측면에 걸리면 안 다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넣어주는 거구요. 아, 이쪽이 조금 걸리네요. 이 부분은 약간 틀어서. 하면 다음 구멍을 뚫을때는 이정도 뚫는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전선은 이렇게 들어와서 연결을 할건데요. 그냥 연결을 하게 되면 안 예쁘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고정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는 시중에 이제 그 세운 상가나 아니면 전기 관련된 곳에 가시면 한봉지0천 개? 뭐 500개? 이 정도 수준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그거를 사시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제 낙켓 봉지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비싸게 사시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선과 선을 연결을 하면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건정테이프나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마감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꽂아서 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돌려 돌려 그리고 혹시라도 풀고 싶다. 반대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빠져요. 이렇게 하시면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선정리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럼 뭐 접착을 해서 고정을 하거나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접착을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접착 없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제 완성이 눈앞에 다 아, 왔네요. 쏙 어?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요. 강력분들 때문인가봐요. 제가 조금 급하게 하나라 강력분들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안 맞네요. 그래도 다행히 들어갔고요. 나사로 고정한다고 했죠? 나사 고정은 각각 구멍마다 하나씩 조여 주시면 돼요 조이실 때는 핸드드릴이 있으시면 편하시겠죠 제가 미처 핸드드릴을 챙겨 오지를 않아서 이렇게 손으로 해야 돼요 힘드네요 아, 참고로 아크릴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나사를 조이거나 이러실 때 너무 세게 조이시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당히 살살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조여 주셔야 깨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갔을 때 너무 세게 확 돌리지 마시고요 살짝만 돌려서 고정을 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루트로 박스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어댑터도 있지만 보조 배터리를 많이 쓰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보조 배터리를 이용할 거예요. 보조 배터리에 이렇게 이게 5V를 12V로 승합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꽂아주시면 자, 어떤 일이 생길지 보세요. 짜잔 유튜브 박스가 완성이 됐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뭐 내가 하고 싶은 내용으로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음 그리고 아크릴 조명 박스의 원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유튜브 박스를 만들었지만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